저는 네, 내 갈랜다 안녕 경피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직장인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퇴근 스트레스로 인해 이직이나 이사를 고민한다는 사람들이 무려 49.3%로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정대로라고 하면 올해부터 출근 시간을 절반으로 확줄일수 있는 특별한 설치물을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그 특별한 설치물 무엇이고 또 어느 곳에 설치가 될 예정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간혹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내가 주행하는 쪽에 도로는 꽉 막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데 반대쪽 차선의 차들은 쌩쌩 달릴 때가 있지 이럴 때 통행이 여유로운 반대쪽 차선 중한개차선만이라도 막히는 차선 쪽으로 열어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해 본적 있을 거야 하지만 도로 중앙이 중앙선이나 중앙분리대 등으로 경계를 뚜렷하게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지 그런데 중앙선을 대신하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이 중앙분리대를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장치와 설비가 있는데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용 중에 있는 로드 지퍼라는 장치야. 중앙 분리대를 좌우로 옮기는 모습이 마치 옷에 달린 지퍼를 채우는 걸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로드 지퍼는 따로 차로 확장을 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 도로나 교량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그래. 이 로드 지퍼가 유명해진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서 시행이 된 이유이고 이 로드 지퍼가 국내에도 도입이 되고 설치가 될 예정에 있다는 거야. 로드 지퍼의 구조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로드 지퍼는 여러 개의 블록을 이어 놓은 형태로 블록 한 개는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고 차량이 이동하면 앞으로 블록이 들어오면서 컨베이어 로울레에 걸려 살짝 들어올려지고 특수 차량이 하부의 굴곡을 따라 이동이 되고 다시 내려지는 원리인 거야. 충돌 테스트에서도 1300kg짜리 차량이 시속 80km를 달리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혔는데 거의 손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그래. 이 로드지퍼의 운영이 도입될 경우 우선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출근길 승객들을 위해 실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고 올림픽대로는 대화IC부터 당산역까지 10km 구간과 강변북로는 수석IC부터 강변역까지 8.6km 구간에 이동식 버스 전용차로 운영할 계획이고 출근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이동식 분리대를 이용해 경기방향 한개 차전을 서울 방향으로 바꾼다는 계획이야 사전 용역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쪽 구간 모두에서 30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연간 약 10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보셨습니까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인데요.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라 운전자들의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시작과 끝에 구간에서 정체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교통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정밀한 노선 계획이 필요할 텐데요. 출근길 정체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뇌갈린다 수고했어. 동치유